<웃음> <웃음> 아니, 갱플랭크총쏴요1 0 0추고 씨가 주이 티로프슨, 갱 이, 뒤로 오, 스다갱이랭크이 새끼가 오아이이고아이 아이고, 아이고, 나도 간다. 리아대 막터지. 내 뒤를 맡기도록 나. 하마. 안돼 c 에프는안 된다, 놔. 어이 오만해. 안 된다, 안 <웃음> 어, <요만이>. 안 된다 <웃음> 이거는 그만. <웃음> 용 먹자. 아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죽이고 싶은데라네. 나나나나이새끼야 이거. <웃음> 봐라 새야둘 아, 다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안 돼, 맞. <웃음> 너네끼. 이 <애기>? <웃음> <웃음> 존남이, 너. <웃음> 어 오, 거기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어이, 반갑다 <웃음> 어, 잠 어, 잠깐만. 어, 려 이거 뭐먹고 이거 뭐고? 이거 뭐고? 이고 이거 뭐고? 이거 뭐고? 이이야내거다내거다야이들을 죽여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<웃음> 죽어! <웃음> <웃음> 죽어! <웃음> <웃음> 어디가 이 새끼? 오 존망! 여기. 야 저거 또 하나 도 있어, 하나 도 있어, 하나 더 있어, 맛있는 거, 맛있는 거. <웃음> 여기지 새끼야. 안 돼! 다리다 고체자 어디로 가요? 보내줄게 거길로. 아, 미디어 날아간다. 끝 배송이야. 뭐 <와>, 달렸어. 우이 <웃음> <웃음> 아, 안컷목욕포차 준비 완료. 준비 완... 어, 뭐야? 저거? 이거 뭐, 왜 이렇게 세요? <웃음> 아래 뭐가 있었어? 여자 마이 굳이 여자 마이 겨라아 <웃음> <키오라의> 펜싱이 <웃음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이제 여여있다 어이구 <웃음> 마이, 이거 죽여 이거 죽여. <웃음> 나됐지 죽버렸나죽다 어, 저거 스어 어? 오! 잡았다 <웃음> 나름 원거리 딜러랍니다 <웃음> 어? 캐틀 봤다 오이 녀석 너의 위치를 알렸구나 전멸을 쓰는구나 야 도망가! 가짠들? 가짠들? 가짜리. 가짜리. 아, 짠드 아니야. 이 이거 도 땡이 진짜 떼네. 이 온다. 이거 진모르겠 아무것도 못사람중두 개는 효과 없긴 한데, 어, 야, 이거 죽여 뭐야, 뭐래, 이거. 아이? <웃음> 야, 죽여! 저기다! 그 가까이서, 오, 그 잡았다! 아, 개리, 네. 개리! <웃음> 야, 야, 구원이다, 구원! 한두 명? 어림도 없지. 그, 그, 또 간다! 한 명? 어림도 어허이. 없지. 힘으로 밀어. 송탕! 오, 잡았어! 원펀뽑기 비브라이언 던집, 어? 캐티 e 메리카 당신 도대체 어떤 자원을 한 겁니까? 스쁘스나 야, 한번 볼까? S 플러스 나 네? 그리그1등맞았다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어냈어수있수있였어였어 이 개새끼들아 <웃음> 아니 그럼 나 즐길 거다 즐기고 가게 해줄 v i a j 어어어 넘겨오살또 놨다 성실 오... 어어 p 야. 타! 자! 핫, 자! 오케이! 핫, 자! 아 자! 핫, 핫, 자! 핫, 와레 자! 핫, 자! 핫, 자! 핫, 이 핫, 자! 핫, 자! 핫, 자! 핫, 자! 핫, 자! 핫, 자! 자! 핫, 야 튀어, 야 튀어. 이제 우리가 사냥감이야. 무섭지. 나 무섭긴 하겠다, 이거. 탈로, 탈로, 탈로, 탈로, 탈로. 어딜 도망가? 어딜 도망가? 아이고. 소냐? 소냐? 소란냐 r a 냐 어, a <너무> s <좋네? 웃음> 아 a r a 아 y 아 oh, o 아. o 간다 h oh, 아아 eh, eh, eh, eh, eh, 박스 박스 eh, <박스. 웃음> 왔다, 왔다, 왔다, 했다. 그래서 뭐하셨는데. 으아, 넌! 어, 야, 이거 좀알바지 아이, 에잇. 아, 다아 <웃음> <웃음> 아, 아 려버려 아, 없었네 가! 집어갔다 런 어벤져스 오케이 okay, 평타 안돼 어색핳 <웃음> <어땠플! 웃음> 어 이제 그만 안맞어와 어벤져스 어벤져스 아. 아, 새피 진짜. 존나 사기네. 오 야. 근데 봐지. 이 오. 오. 오. 오. 오. 자, 자. 자야. 이거 이거 이거 하이콤은 그냥 한 이제. 싹살란다. 짝살란다 o 드 d 말려와아 <놀람> <딜. 와>, 까비 <놀람> <놀람> <놀람> 어벳어아 <그레퍼키>. <놀람> 제발 새끼야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<웃음> <웃음> 밀어버려. 밀어버려. 어? 아, 이 야,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이거 엘리전이야 엘리전 오케이 안돼지 새끼야 지는 줄 아는데 이겼는데 와나족팀 사기캐 많아가지고 솔직히 질줄 알았어 난사이크 아, 너무 사기야 아니 <웃음> 자 그거 갑툭 티하고 사라져 <웃음> 그니까 어, 자꾸 없어져 나, 나는 준비하러 간다 파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